근데 제가 지금 호날두 쓰시는 분들한테 궁금한게 호날두 좋아요? 진짜? 진짜 좋아요 호날두? 일단 이거 2카니까 시세가가 좀 높으니까 이런데 만약 1카 쓰면은 이런데 신 좋아요? 요즘 들어서 제가 호날두에 대해서 좀 다시 생각하는게 사람들이 호날두를 쓰는 이유가 솔직히 좋잖아요 겁나 좋아 사기야 사기인데 키도 크고 솔직히 윙어로서는키 크고 속력 좋고 민별 좋고 막 진짜 몸싸움도 이 정도면 사기고 침착성 개사기 그 다음에 다이버 솔직히 약발사 다이버 화려한 인이 이거 다 빠졌고 솔직히 얘기하면 다 빠졌고 솔직히 개사기고 피파에서도 요즘 광고로 호날도 나오잖아 나오는데 요즘 사람들이 그만큼 옛날에 한 5개월 6개월 전에 있었던 그 노쇼 사건 이후로도 솔직히 사는 사람들 보면은 막 어떤 피해자분들은 당연히 좀 이게 기분 나쁘한데 저같은 경우는 피해자가 아니 아닌데도 제가 BJ라는 이유로 되게 그냥 좀 반대하고 되게 싫어하고 그랬는데 요즘에선 편견이 내가 꼭 굳이? 내가 뭐 되게 진짜 잘나가는 막 진짜로 다른 분들처럼 피파 BJ분들처럼 내가 진짜 되게 잘나가는 막 진짜 100만 유튜버도 아닌데 굳이 솔직히 117명을 가지고 있는 구독자로 보유하고 있는 지금 그냥 일반 그것도 유튜버도 아니지 솔직히 100명 정도면은 이제 한 유튜브 좀 해보겠다는 일반인이 솔직히 얘기 나는 어 일반인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막 나도 같이 그냥 호날도 상대 사람들이 싫어한다고 해서 막 싫어하고 어막 좋긴 좋다 오 이런 안 좋다 라면서 막 이렇게 부정하고 막 이렇게 어 이렇게 할 필요가 있나 요즘들어서 솔직히 생각 중이야 생각 중인데 솔직히 그래서 호날두가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진짜 막 사람들이 날강류 날강도 하시는 나까지도 그렇게 막 날강도라고 하면 서 싫어할 필요가 있나? 라는 생각도 요즘 가지고 있어요 진짜 아주. 고 있는데 솔직히 날강두가 다시 한번 한국에 와서 죄송하다고 하고 원래 예정이었던 진짜 팬사인에 100명한테라도 내지 이렇게 하고 하고 저는 45분 뛰기로 했는데 안 뛰었으니까 이번에 80분 70분까지 뛰기로 하고 이렇게 해서 자선행에서 다시 한번 이렇게 와서 민심 회복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요 진짜 저는 아 내가 하면 안되지 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어 솔직히 얘기하면 그렇게 하면 다시 또 민심 회복될거고 역시 다시 그냥 우리 형이라는 얘기는 못 듣겠지만 그래도 민심 회복하면서 그래도 사실 이렇게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라고 해갖고 좀 뭐랄까 이렇게 다시 해명이라도 해줬으면 좋겠어 솔직히 얘기하면 은 옛날에 제가 그 일이 터지기 전에는 진짜 막 우리 형 하면서 되게 좋아했었거든요 저도 음. 좋아했었는데 요즘 그 사건 터져고난 뒤부터는 그러지 못하는게 좀 슬픈 나름이죠 솔직히 어... 되게 그렇다고 해서 막 세리머니 하고 그러지는 않았는데 그래도 마음 깊이속에는막 싫다고 했어도 내심으로는 되게 그래도 좋아했었으니까 그게 있는데 솔직히 진짜 막 저도 호날두 써보고 싶긴 해요 진짜 쓰고 싶다라는 생각 진짜 엄청 많아 많은데 어 그래도 안쓰고있으니까 음 되게 안타까울 나름이죠 진짜 음 솔직히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나요? 진짜 자선행사 원래 하기로 했던거 다시 거기서 시간만 좀 늘려서 하고 팬사인에 그냥 진짜 딱 100분 딱 정해서 진짜 10분이라도 좋으니까 딱 그렇게 정해서 내가 아니라 되니까 그렇게 팬사인에 하고 죄송합니다라고 딱 하고 그 당시 해명 이렇게 해서 솔직히 막 기분 나빴다. 막맨 마지막에 몇 시, 몇시 이렇게 하고 하니까 기분 나빠서 나도 준비 나눔 했습니다. 못했다. 이렇게라도 얘기를 해주고 이렇게 다시 뛰어, 뛰고 해서 민심 회복했으면 좋겠네요. 진짜로. 음. 그렇게만 하면은 언젠가는 오늘도 다시 우리 형으로 불리는 때가 있겠죠.